네 이렇게 첫방인데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저희는 저희가 네. 출체엠 첫방인데 저는 네. 프레젠트 쇼에서 왜 네. 응? 모를뭐모르는 응? 무대를 했었지 않나요? 음, 그렇죠. 그렇죠. 프레젠트 쇼에서 됐는데 어 했는데 어, 잘 나온 것 같아서 어. 오늘은 더 네. 잘할 수 있게 오늘 또 사전 녹화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다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중 아. 캐럿들 만날 생각에 지금 네. 심장이 더 떨립니다. 응원법을 알고 나서 하는 무대이고도 다르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외워 왔겠네. 얻는 힘이 다를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음, 하나, 이번 하나, 열심히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원시 화이팅! Yeah. 호시 화이팅! 예 yes. yeah, 화이팅! Yeah. 우주 화이팅! 예 yeah, 화이팅! 예 yeah, 화이팅! Yeah, 화이팅. Yeah, 화이팅. Yeah. Yeah. Yeah. Oh, Accepting <laughs> my a i take a b r o a t h 지금 대기 시간에 형들이 잠깐 휴식 타임을 갖고 있는데 몇몇 멤버들은 이렇게 자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잠깐 눈으만만 앉아 있습니다 지금 네. 무슨 소리죠? 저도 앉아 고 <웃음> 죄송합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어쨌 이제 저희가 첫 방송 박수가모자들 네. 들었고 산업을 마치고 지금 잠시 이제 시간이 남아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 이 생방이 아무도 지금 없고요. 약한 세 시간 정세 시간 약한 시간이야. 그런 세시간 너무나도 응. 감사하게 오늘 오늘 엔딩 노래를 했어. 폭죽해야지 폭죽 심수 마시죠? 아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히 엔딩 무대 할수 있다는 게 용광입니다 네, 그 나... 사실 첫 아, 컴백 무대인데 그러게요 거기서 그러게요. 엔딩 무대가 오셨어요 아, 아 그렇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또방송을게 오니까 좀 설레지 않았어요? 아, 설렜죠 설레더라고요 완전 설레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서포트해주시는 우리 캐럿 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랍스타교육네 청약 까먹가지고 어, 저는 도다정이 너무 좋아요닭강정해정 촉촉 감겨가지고 <웃음> 아, 아. 그리고 저그 초콜릿도 진짜 좋아어요 초콜릿은 아직 안아그렇게요아 맛있어.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생방을 위해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생방을 위해서 잠깐의 안심 아, 치기로왔으니까요좀 네. 쉬어볼까요? 네, 네. 네. 쉬어보겠습니다 어보게어 쉬어볼까? 안녕 승관이의 과일 먹방 이거 오 저희가 첫방송에서 형들이 주셨습니다 먹다가 원래 입맛이 부서가지고 좀만 먹어야지 하고 했는데음인애플이 제일 맛있고 <목소리> 과일이 너무 맛있어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항상 제가 쇼챔피언이 오면은 항상 제가 쉬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쉬고 있는 와중에 코시가다 네.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또 쇼챔피언 명당. 네. 뭐죠? 쇼당입니다 쇼당. 쇼당입니다. 네. 나무 땅 네. 어? 막이기산자들현대와 이이 자연이 잘 어울, 어, 어우러진 그런 자리입니다 아,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여기 이렇게 또 너무 덥다 요즘 좀 추운데 그럼 여기 딱 문을 릎 이렇게 열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에어컨이 필요해 네, 에어컨이 또 필요가 없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마실 거 하나 들고 이렇게 딱 와서 앉아 있으면 정말 남부럽지 않습니까? 남부럽잖아요 아, 음, 혹시 도겸 씨는 여기 왜 왔어요? <목소리> 저는 일단 대기실에 있다고 해서 네. 답답해서 잠깐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가 쇼당이거든요 쇼당? 네 답답할 때마다 이밖을 보면서 바쁜 삶 속에 여유를 찾는 <목소리> 겁니다 근데 지금 바람 불면서 나무가 흔들리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진짜 무능히 <목소리> 말하지만 이 현대사회와 자연이 어울지는 굉장히 아. 좋은 거 아, 어떤 말씀이신지 알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웃음> 웅기야 여기서 좀 쉬다가 이 쉬고 있어요 아또 보는 것만으로도 있을게요 뭐가 그렇아머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한데 한번 머리속으로들어가도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c g 보여형형보여 보여, 보여보이보이 <웃음> 정시형 얼굴들이 엄청 많아 세포가 음, 엄청 많아 음. 음. 음. 잘 보셨죠? 음. 제 머릿속엔 이렇게 할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있던데요? <웃음> <웃음> <웃음> 정환씨 네. 혹시 머릿속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아네 저는 뭐... <웃음> 아, 야 이거 진짜 <웃음> 아정환형머속에 <아파. 웃음> <웃음> <오! 웃음> 아, 이런 게 있구나 <웃음> 아, 아, 네. <웃음> 어떤 게 있었죠? 아, 굉장히 많은 기터들이 뛰어넘으시네. 튀어나오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네. 혹시 마음속에 음... 뭐가 있어요? 음, 들어가 보실래요? <웃음> 어, 뭐가 안 보이는데? <웃음> 어? <웃음> 어둠 밖에 음... 존재하지 않네요? 네, 여러분들도 바쁜 삶 속에 조금씩의 여유를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유를 찾으세요 고이 세븐틴 그 아, 네. 아,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 박수 첫첫팬 사인, 회첫팬사인회죠 아, 어때요? 아. 네, 기분 좋으니까 아, 굉장히 그 설레네요. 아 설레요. 아, 설레. 그래도 어. 팬사인회는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네요. 아, 그렇죠. 지금 저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네. 지금 앞에는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있어요. 카메라 움직 편안한데요, 형? 아, 아, 오! 아, 아 오! 이게 예술적으로 살짝 삐뚤게 이렇게. 아 삐뚤게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T 이지첫 번째 팬 사인에. 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네, 아네 그러면 한세 인사 먼저 들어볼까요? 세대세븐 산티. 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 안녕하세요, 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라이 바우시입니다. 어디 떨어졌네? 여러분, 저희가뭘 사는 적도 있어요? 아니네요. 네. 동일한 소식이네요. 아, 사인회를 이제 합니다. 오랜만에 또 팬분들 만나서 이뭐 하셨으면 좋겠다고? 만나서 또 얘기하면 또또 또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팬싸. 네. 화이팅! 안녕! 용기가 없네요. 첫 번째 팬 사인회 디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날 수고 가보날 수고 가라보은포옹 포션. 아. 하는 네포 어? 어? <놀람> <시원하다>. 안녕! 쫀쫀쫀. <놀람> 안녕하세요 <쭌>. <놀람> 첫 번째 팬사입니다 이번 팍스 첫 번째 팬 사인회 옆에 개지가한 마디 있어요. 우지가겠습이 배우지, 가겠습니다. 이 배우지, 가겠습니다. 이 배우지, 가겠습아다지야아습니다이 배우지, 가이배지 가겠습니다. 우지가나이지이지가지지 나한대 사줘? 너랑은 네, 말을 하면 되겠군요. <웃음> 아 이거 해야 자 지금 디노씨 뭘할 예정이죠? 아. 아, 사실 제가 정한이 형이랑 오늘 가요해보려는데요. 가요금 준 사람이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뜬금이 크게 여러분 저 봐주세요 하고 큰아트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요 또. 네. 아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해. 못 하겠어요? 못 하겠으면 5만 원씩 주시면 돼요. 아, 해야 됩니까? 진짜... 아, 그러만한번 그래도... 하는 거야? 아, 아니, 아, 지금 갑자기 뜬금씨이 하면 그러면 네. 저희가 만 원씩으로 훔칠게요. 어... 만 원, 어때요, 만 원. 알겠어, 아, 이번 판갑니요 아, 아, 그래. 안해야진거가지고어 다른 사람들못하 하는 거야. 그래, 그너 네, 뭐. 가라고. 왜 뭐, 내가 해? 너무좋다 어, 아, 무슨 소리가진아니야 <웃음> 아니야 진 사람이 아니라 가입 다른 거였는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다시 다른 나사람야 잠깐만 잠깐 짜지 마 짜지 마 짜지 마 아니 무비고 찢었잖아 무비고 찢었어 안 내밀고 그래. 가게봄 안 내밀고 가게봄 가입은 나야 하체왜 붙어 는 거야 그럼 아, 아, 아, 아, 가 알겠어. 아, 감이부끄야 아, 이 부끄러워. 서못하겠다야 이거 부끄러운 거야. 이거 <웃음> 어떻하게 아, 근데 부끄러울수있하난이부끄러 어, 아, 이거 알겠어. 그냥... 알겠어. 그냥... 그냥... 그냥... 아, 그거 아, 이 아, 거 아, 하 아, 최거이왕이왕이란다이왕 이거 나이 같이, 같이, 해줘요. 같이 해줘요? 알겠어요. <웃음> <웃음>